만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나, 해피너스가 있으니까 좋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팀은 이길 수 있어. 일로 와 이제 집 따라. 어디 어디 알폭탄. 해피너스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 저는 알라키와 알폭탄 이렇게 두 가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알라키는 스킬을 사용했을 때자 1차와 2차, 3차, 총 3번의 킬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첫 번째는 가장 큰 회복량, 뭐 예를 들어 100%의 킬이 들어간다 치면은 2차는 40%의 정도의 킬이 들어가고 3차도 2차와 동일한 힐량의 회복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폭탄은 지정한 위치에 안을 던져서 데미지를 누르는 스킬이고요. 자. 나 지금 아이템 세팅은 이렇게 갔습니다. 조개껍질 방울, 박시강령, 도움베리 이렇게 세 가지로 갔어요. 자, 아니, 해피너스인데 탱캠 만 가요? 이번 세팅은 회복 극대화 세팅.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뒤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포켓몬 여러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템 세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 머리띠를 가서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지 않는다. 멀리서 알만 던질 거다. 그럼 도움베리얼 왜 들었냐? 궁극기가 들어가는 스킬이에요 들어가서 궁극기를 써서 우리 팀원을 살려서 알을 던지면서 나오면 된다 자, 해피너스의 스킬은 특수 공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거든요 알락키이 스킬이 특수 공격의 수치에 따라서 회복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저의 이번 해피너스 조개껍질 바울과 박시강경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가는 우리 아군들을 살리는 간호사 해피너스 극힐러 힐링 해피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알폭탄 데미지도 강력해지니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또 괜찮습니다 나이틴랑 같이 올라가면 되지 뭐 막치기 좋아 회복시켜주고, 한 대, 두 대, 나이스, 좋아! <웃음> 자, 막치기, 평타, 나이스! <웃음> <웃음> 벌써 시작됐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거 알고 있니, 얘들아? 나는 회복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템을 들었다. 이제부터 뒤에서 회복을 극대화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까불지? 까불지? 자, 좋아요. 자, 이제 회복량을 보십시오. 640. <웃음> 들어가는 거 봐. 우리 아군은 이제부터 죽지 않을 겁니다. 개울인자 위로 올라가 줄게요. 좋아요. 자, 자. 어디 멈죠? 폭탄! 뭐야 이거 올겠대. 쫙. 우리 착한 팀원들은 죽게 두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아 뭐야. 아 씨. 잘못 썼다. 알베달. Oh Jesus.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야, 뭔 딜이야? 방금 뭔 딜이야?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괜찮아! 해피누스 좋아! 이 세팅으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을 죽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들어가는 조합인데 괜찮을까요? 뒤에서 알만 던지겠어요. 자, 좋아요. 어 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저는 한카리아스랑 빗으로 가야 되는데요? 괜찮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정말 야, 잠깐만! 아니! 그거 전구는왜 달고 온 거야? 무슨 목적이야? 전구단 목적이 뭐야?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힐. 근데 들어가면 이, 저 실드가 생기거든요, 얘야? 근데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아깝다. 일찍 갈걸. 나이스. 알라티. 이제부터 힐. 맛있쌤. 600. 200. 240. 개굴린자가 위에랑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잠반부야, 잠반부. 잔반보. 우리 잠반보가 우리 잠반보가 우리 잠만보가안 돼! 야, 죽어! 개구리 죽어! 죽어! 안 돼! 우리 팀이 죽었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맛있어! 좋아, 잠만보야 알폭탄! 이거 트라이나 있으면, 우리 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어! 잠만보야 내가 왔어! 좋아, 이거 너! 나이스! 좋아!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안 돼! 이상해, 씨, 일로와! 이상해씨, 그래, 일로와! 내가 널 죽게 하지 않을게! 일로와, 어디있어 이, 이 자식, 일로와. 아! 아! 일로와. 죽어! 어, <웃음> 강철싸다구! 지켰어! <웃음> 내가 지켰어! 우리 이상해씨, 당신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포켓몬들은 죽지 않아요! 일로와! 강철싸다구! 자, 한카리아스 한 살려요! 좋아요! 이거, 이거 빠질게요! 어, 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만보도 죽지 않아요! 마인맨은 죽어요!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싸다구 좋아 아이고 괜찮아 주세요 지금 제가 세팅좀잘된거 같은데 잠만 보야 어? 뭐야 나 누가 주는 거야 이거 태글린자가 그래, 아파 보이는군요 아 뭐야 아이고 아이 아이 아이 폭탄 히리오렴뿌리 내가 아파 보인다 잠만 보에게 힐을 주었습니다 잠만 보 힐을 또 받으렴 아 내가 아픈데 잠만 보힐 잠깐, 여기 알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디 있어, 개딱질로 와. 오, 잠깐만, 잠깐. 요. 아, 힘이 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 로토무 한번 챙겨줄게요. 자, 우리 개굴린자가 맛있죠? 아파 보이는구나. 자, 알폭탄 한번더 때려줄게. 내가 좋아. 아니, 첫만보야? 아파 보이는구나. 일로 와. 첫만보에 힐 주고요. 아, 이게 추측하는 건데 거의 한힐 주고 1차일에서 한 90% 들어가는 것 같아 체감상 1000% 그치 한 80%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두번 들어가는 것 같아 40% 40% 이거 4초 안에 트라이는 못할것 같고요 저 위에도 뚫렸다 저거 이거 밑에 그냥 미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팀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면 좋아요 좋아 힐힐자잠만보에게 알베달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 팀은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나 해피너스가 있으니까 좋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팀은 이길 수 있어. 일로 와 이제 집들라 <웃음> 어디 어디 알포카 <웃음> 죽어. 어 강철사나고 죽어 알포카 이겼다. 야야 이거 세팅 좋아. 세팅 좋아 이거 사기야. <웃음> 이거 한번 딜, 딜량 한번 확인해 보자. 아니 괜찮아 이게 자 딜량이 딜러들이랑 밀리지가 않아 한 43,800 정도 되고요 회복량은 6만이에요 이게 지금 6만 정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번 판 7만이에요 데미지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뺨 때리기 하고 38,000 정도 4만 정도 되는데 알폭탄 데미지인 거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밀리지 않는 데미지거든요 심지어 이거 지금 해피너스가 딜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딜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전투 능력이 지금 1성이야. 제 생각에는 그냥 딜템을 가고 뒤에서 알폭탄과 알라키로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로서 쓰일 거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스크린 대용으로 쓸 거라면 튼튼하게 가서 신비의 부적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조금 잘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포켓몬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